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아 꿈꾸며 네. 가사를 외친 남자 떡상나입니다 오늘 알아볼 ICO는 프로페데라는 ICO입니다 어, 떡상남의생각에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프로페데는 암호화폐를 화 토큰으로 주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한마디로 혁신적인 알바몬 혹은 사람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인력시장에서의 생태계에서 문제점은 중간 사람들이 문제다 중간 사람들은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많이 챙긴다 이게 이들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딱 그거를 행동보상 토큰으로 보상하겠다는 건데 그게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품은 내가 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걸 올릴 수 있고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나는 또 토큰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에 대전문가를 위한 서비스도 있는데 내가 일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이력서를 올린 것만으로도 토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저렴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고요그 다음에 b2b는 business to business 협업을 원하는 파트너를 원한다든지 협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윈윈이죠.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이것도 너무너무 좋을테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프로페데가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자 또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로드맵을 먼저 살펴본다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이 부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에는 알파 버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이 이제 올해 R까지 나오게 될 텐데 최적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많은 전문가들, 기업들이 이걸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토큰 판매는 현재 이렇게 되겠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프로페드의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인 수익이 너무 높아서 이거를 없애고 이거에 관련된 그 수익을 전문가들에게 주겠다는 게 이들의 가치죠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가치고 그래서 이제 프로페드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권한 준다는 말은 데이터를 누군가가 사용하거나 그걸 통해서 연락을 할때 수수료를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바고인의 기업인네 1억이라든지 내가 뭘할수 있다고 광고나 공고를 올린 것만으로도 나는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올리면 기업은 그걸 보고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연락할 때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돼요 그 수수료를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지금 BB라는 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좀 구직사이트는 좀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 구직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베이스는 여기 아 이거 언어로 보면 이제 스페인 쪽인데 이 비비라는 그 법인의 회사 그 CEO가 여기 핵심 멤버기 때문에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들이 말한 그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날 수 있죠 지금 이제 기업들은 돈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을 많이 쓰게 되고 시간도 많이 허비할 수 있고 전문인들 입장에서는 어, 나는 이력고 했는데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 근데 이제 이들이 제공하는 이제 기회는 조금 다르죠. 프로페대는 사실 이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기업체가 실질적인 돈이 아니고 토큰 형태인데 전문인이 어떤 그 내가 이력을 올리면 기업인은 그걸 보기 위해서는 토큰을 지불해야 돼요 그 토큰은 이제 전문가들이 간다는 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메카니즘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페드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확장 검색이 가능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확장 기능 검색이 가능하게 될 테고 전문의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어느 걸 올리면 이억스를 제공하거나 올리고 기업에서 그 연락을 원한다면 그 토큰을 보상받는 체계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될 테고 더 좋은 구직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공공 전문 프로필에 저장하는 프로토콜의 창출을 구현됩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소셜 채팅에 대한 투자도 대적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서비스나 내가 뭘할줄 안다면 여기에 올리고 기업이나 뭐 필요한 사람은 이걸 보고 토큰으로 다시 지불함으로써 더 진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와 기업 그리고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자신의 데이터를 올릴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토큰을 보상을 받고 연락이 올 때마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간편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구인활동이 하기 쉽다는 것이고 앱이라는 거는 이제 추후 다른 그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단순히 프로페데가 아니라 프로페데의그 모델을 따라서 다른 기업과 다른 그 용역업체나 다른 것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생각은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제가 말한 프라이버시 부분이고 보상이 토큰 형태예요 Professional Activity Token 이거기 때문에 설치 일제적으로 이제 돈을 준다면 그건 프로페드 쪽에서 부담이 될수 있고 더 많은 참여가 일어남으로써 토큰이 더 활발하게 생성이 되고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무리없이 전문가들에게 그 토큰이 돌아가고 그걸 아마 수수료로 그 수수료가 아마 0. 몇 토큰으로 프로페드 쪽에서 가져가게 되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연락을 원하는 사람이 돈을 줘야 된다는 구조가 된거죠 그러니까 그 값과 을리 약간 바뀐 느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 혁신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전문가 자신입니다 이거는 논란의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게나중에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격은 결국 누가 결정하냐가 전문가 자신인데 전문가 자신에 대한 그 프로필 이라든지 이력에 관한 그 기준을 누가 책정하냐거든요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여지가 있고 프로드 쪽에서도 어, 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로패드 수수료가 따로 있잖아요 앱 수수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 앱 수수료 프로패드 수수료 이렇게 있어서 1.12 이기 때문에 1.2 1 2이 거든요 그러니까 20파토면 22.4파토 잖아요 기업이 지불이대는 이거를 계산을 때리면 보면 이제 0.01달러 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원? 1000원도 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되게 저렴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 막말로 얘기하면 5명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아메리카노 한개 한 값도 안될수 있는 느낌? 스타벅스? 그래서 괜찮은 그리고 굉장히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평가도 남아 있다는 거유지돼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거짓말 한다거나 그런 거를 숨길 수가 없게 된다는 점 또 굉장히 투명성에 제공할수 있어서 기업들도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를 보여주는 거고 채용검색까지 사용할 수 있고 소셜센터 같이 말한 서비스를 팔수 있는 기회 채용제한이 될수 있는 거고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될수 있는 것이고 기술적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문가가 데이, 전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걸 올리고 연락처를 제공함으로써 전문가 토큰 수익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업이 연락 올 때마다 연락이 올때 나중에는 나올 테지만 관계에 상관없이 기업이 연락 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프로필에 는 연락을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 기업의 피드백 평가가 기록이 됩니다 이를 기여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자신 있고 준비된 사람이라면 거절이 되더라도 토큰을 받는다는 게 장점이죠 참여자는 이제 프로필에 대해는 개인 데이터로 제공할 대가로 토큰을 받으며 공개 데이터 계시는 전문가 지금 참여자를 보여주는 건데 기업이 있고 그리고 포트콜 사용하는 소프트를 만드는 제3자인 앱 등이 3가지 참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은 여기 올리고 돈을 여기 지불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돈을 받는 단점 기업가가 전문가 연락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이 비용은 이렇게 가격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보내면 전문가가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주도권 전문가예요 내가 이제 하버드 이런 데나왔는데뭐 황. 한국이 어 중소기별로 갔다이끔 거절하셔도 되고 토큰을 받기 위해서라도 뭐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과 연락처 데이터를 받는다 그럼 전문가 토큰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은 오픈체인 검색 경 데이터 분석 그리고 다양한 부가 거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페드 안에서 검색 기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이 앱인데 앱은 이제 매개체 역할 뿐이고 정보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없다. 다있 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앱은 이제 한마디로 기능 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후 어떻게 되냐면 요청 조치가 될 텐데 총 비용은 기업의 페이토 지갑에 차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응답이거나 아니면 응답이 된다, 응답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는 그걸 승낙하게 될 테고 전문가의 그 개인정보 연락됐던 보호받고 오직 요청하는 기업만 그것을 읽도록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 키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공개인의 키소유지만이 전문가의 연락처에 접근할 수 있으면 보장합니다. 기업 내의 그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키를 공유할 거예요. 이건 이제 성군이 연락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계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여주게 될 텐데 단계들은 이제 기업이 전문가 연락하고 싶을 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비용을 먼저 내게 될 테고 전문가들은 이제 이거를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응답하게 됨으로써 개인 키가 그러니까 식별 키가 있겠죠 식별 키가 생성이 되고 서로 이제 매칭이 될 겁니다 매칭이 되면 기업이 그 개인 키를 사용해서 연락처 정보가 기업에게 갑니다 그 전엔 물론 이제 돈이 먼저 전문가에게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이루어지게 된다면 피드백의 조치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이 그 피드백 조치가 되 굉장히 중요한 게 구직자 알고 오니 진짜 별로고 거짓말 생뻥을 쳤다그럼 피드백에 작성하면 됩니다 전문가도 함부로 거짓 이라든지 역량을 작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성공하지 못한 연락 전문가 쪽에서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토큰 회사에서 기업에게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청과 응답과 피드백 및 무응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그 예시에 따라서 뭐가 생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b b 가 지금 프로토콜 사용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1200만 명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카피엘 까마라데 BB CE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소프트웨어 엔지니링 어 이런 사람이 지금 함께 있으니까 아이시인데 완전 뭐 아무것도 없는 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시장이 있고 이 시장을 기반으로 가능성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더 확장이 될수 있는 기회가 많은 ICO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헤더더터 그러니까 중간 업체에서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남용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내 데이터를 제공했는데 그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수수료가 너무 많고 기업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받지 못하고 인재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미스매칭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 어, 떡상남이 생각한 장점은 단과 같습니다. 이제 전문 프리랜서라든지 계속 어, 약간 용돈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좋은 수입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더 알지 못했던 잠재재형 인재의 풀이 형성이 된다는 점이고 구직자와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번째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기업에 지원했는데 탈락했어요 근데 탈락한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게 피드백이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다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걸 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협업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 세상은 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협업 기회가 생긴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그 다음에 한계점이좀 있는데 제가 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기업이 모든 걸 독점하지 않게 어떤 리미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어,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인재를 매칭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생각고그 다음에 캡업된 기업이 블록체인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기업과 그 전문가의 수준이겠죠 고학력자의 전문가도 필요할 테고 좀 대기업의 그 기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테지만 이 ICO가 추후에도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존 기업과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BB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점네 다섯 번째 구직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어떻게 이것이 거짓이 참인지를 증명할 거냐 혹은 이제 입증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직자의 그런 신뢰성이 무너진다면 프로페드의그 모든 부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재무제표에 대한 그런 걸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일단 지금 제 상상을 좀 발휘한 건데 최종 면접에 갔어요 근데 전문가 이 일을 안 한다면 이때도 토큰을 보상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전문가의 능력이 조작됐다면 다섯 번째 부분이랑 되게 흡사한데 그러면 속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신뢰도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떤 추속 조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프로페드를 함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떡상할 꿈꾸며 함께 가자를 외친 남자 떡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